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또다시 월드경영입니다 아무래도 월드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으셔서 월드경영에 대한 영상을 자꾸 들고 오게 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월드경영 입문자를 위한 특산품 구매 가이드 그리고 무역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드경영을 시작하게 되시면 벨리아에서 포도를 사서 플로린에 팔아라 라는게 뭔가 공식처럼 사람들한테 퍼져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고 또 무조건 포도를 사는게 이득인지 무조건 양초를 사는게 이득인지 특산품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팁 하나 가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월드경영을 끝내실때 마지막 마을에서 구매한 식량은 반영이 안됩니다. 뭐 버그인지 의도된건지 알수 없지만 마지막 마을에서 구매한 식량은 반영이 안되고 증발되어 근데 이걸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을을 나가주세요. 마을을 나오신 다음에 식량이 50소모되기를 기다립니다. 네, 50이 소모되면 이제 월드경영을 종료해주시면 이 식량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특산품 선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웬 엑셀이냐구요? 아 이건 인게임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엑셀로 설명드리는게 편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특산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건 무게당 가격입니다. 무게당 가격을 아셔야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게당 가격은 일반적으로 1700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델페 전진기지만 865가 나와요. 그런데 이 녀석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게당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마차의 무게가 한정되어 있을 때 무게당 가격이 비슷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종착지에서의 수익률입니다. 종착지에서의 수익률을 보시고 특산품을 구매하시면 돼요 어차피 무게당 가격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서부경비캠프의 교본이 플로린에서 수익률 300%고 벨리아의 포도가 플로린에서 수익률 280%면 여러분은 교본을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가 좋다 포도를 사서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때는 교본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무게당 가격이 다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특산품을 선택하는 포인트를 알아봤고 여담으로 아왜 포도를 사서 팔아라 왜 목재를 사서 팔아라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면요. 다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가정했으면 당연히 무게당 효율이 좋은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리아의 포도와 트렌트의 엔트 목재가 가장 효율이 좋았다라는게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식처럼 아 이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포도 사서 팔아라 복제 사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델페 전진기지의 부채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델페는 약간 중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델페 전진기지에서는 글리시로 가든 플로린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도 무조건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 부채는 그렇기 때문에 남는 무게를 채워서 그 다음 마을에 갖다 팔아서 이득을 볼수 있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무역품입니다 무역품 같은 경우는 무게 1당 가격이 66,000원이에요 아, 이건 특산품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넘사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게 이득이고요 아 이게 뭐 실제 수익이 16%에서 24% 내외이기 때문에 훨씬 적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역품은 20% 기준에서 65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마을 한 번당 두 번씩 판매를 하시게 되면 130만원이고요. 다섯 개 마을만 들리게 돼도 10번이기 때문에 650만원의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무게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역품은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역품을 계속 구매하시게 되면 마을에서 신뢰도가 오르는데 신뢰도가 오르면 특산품 구입을 통해서 뭐 블랙펄이나 흑결정, 수레탑 추가 입장권 등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품은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산품을 고르는 방법, 무역품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